네, 일단, 가, 가죠. 네, 누가 들, 어 아, 내가 먼저 들었구나. 어, 어, 좋은데? 어, 저요 네네, 어, 저기, 네, 어, 어, v r 를 끼신 사람은 이거 두개 들고, 네, 어, 패신 사람은 하나 들어요. VR 끼 사람이 나밖에 없네. 젠장. <웃음> 왕따다, 왕따. 아, 이거 캐릭터 그거 있는데. 이거. 아이고, 허리야. 아, 캐릭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네. 일단 시작합니다 깜빡이 나, 나는 깜빡이네요 깜빡 이 깜빡 깜빡 깜빡이 일단 가죠 깜빡. 아우 미세먼지 봐와 미세먼지 보소 2 이. 2탐사 뭐이 끝나면 터블 나가겠지 어멈췄다 소리가 어 나온다든지 뭐야 아아 VR 플래그 어, 했어 음... 아네 어, 플래그 세웠어 이름 어 살려주시오 <웃음> 1이 <목소리도> 상대인 아니 밥먹안 먹지 할것 오? 어? <목소리도> 왜 이렇게 길어? 아, 기단 시공을 넘어서라고 아십니까? 네어 시공을 넘어서 가자 미안해요 정리할게요. <웃음> 빠른 사과. 어, 뭐야? 왜요? 잠만요. 왜요? 네, 왜요? 지나, 지나가니 저, 잠시만요. 어, 방 어제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긴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예? 뭔 소리? 우리 거에서 긴 그림자 있을만한 게 없는데. 편이에요. 아 진짜. 와 바람 소리 야. 바다 아, 계속 플래그 세우네. 에이 아. 네, 뭐 나오겠어. 어두 분님 무서워도 아이. 울지 마세요. 어왜 울어요? 뭐, 뭐 사람 소리 들리지 않았어? 떠면아 아, 이거 두 분님 우는 소리예요. 어. 아. 저분 무서우면 울어요. 아, 에, 에 분명히 낫는 아잇 뭐나하나 어, 지금 말해겠고어그 소리 좋은데? 왜 소리가 좋다고요? 저도 울어드릴까요 여기서아하 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내 네, 우는 소리 처음 못내요 그냥 우는 소리만 내지 우.. 울어도 그냥 웃으면서 저는 옵니다 사이코에요 오 나, 나온다 공포 외칭 바 아라 두부몬. 아, 네? 난 두부가 아닌데요. <웃음> 지나가는 두부몬. 지나가는. 그랬어. 수... 어. 내가 두부. 어디 갔어? <웃음> 아, 내가 앞장서겠다 따라오고 아, 그럼, 그래. 이거, 이거 드실래요? 네, 어, 당신이 남자니까 저희들 아. 리드해주세요. 손전등. 아, 하와와, 여자인 거시와요. 당신이 먼저 간다고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먼저 갈게. 아, 저희 믿으시죠. 손전등 가지고 가라니까? 이, 이 수납하 죽겠는데? 아니, 피, 피시여가지고 못 들어. 왼쪽 클릭. 들수 있는데? 계란이래. <웃음> 하던 너무 긴데. 어 잠시만요 어머니. 왜 그래요? 며칠인데 응. 이분은. 네 입원하시고 나서. 뭐야? 어뭔 소리고? 아이 두분 버리고 가. 부두발 자고어두 분님. 왜왜뭐뭐 하셨습니까? 뭐 고.. 아 고양이 있다고 했죠? 반찬 좀.. 응아 아, 반찬 좀집어넣 음.. 아 저녁 드셨구나 두부조림 드셨어요? 두부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순두부 순두부 아 순두부.. 아저부가 순두부 먹는다 야오 렉이 걸리시나요? 아... 참고로 두 분이 네 다음에 또네 SCP맵입니다. 네. SCP 맵입니다. 네. 아들 위에서 뭐하세요? 네? 저 여기서 잠 나가야 돼. 아, 어? 학원 가야 돼. 어. 가셨어 요 그분? 그분 학원 간다고. 아 학원 네한 명이 탈취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가까워지는데 <웃음> <웃음> 이거 왜 자? 가라토부문 아 귀신이 우리를, 우리가, 어, 나올 때까지 뭐 내내 있는 게 아니네요. 응, 어, 귀신 짱 착하다. 다음주에 썸네일은 나왔네요. 네. 아, 이럴수가. 어, 뭐야. 우리 아빠의 어 들르렁 소리였습니다. 어, 밑에 옷이 청국장 끓이고 있어요? 어, 잠깐만 왜요? 아. <웃음>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런거 좋아하시잖습니까 네어 사나이 아 사나이는 아니고 사나이같은 네 사녀이 음... 그 사람이 한네명정도 부른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어네 아까전에 한명 갖고 한명 불러도 지금 저 위에 있어요 네아 다시 올라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웃음> 안 됩니다. 네. 컴퓨터가 못 버텨요. 이렇게 무서울 때는, 네. 뭐라고 했죠, 제가? 네. 빨리 내려오라고.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웃음> 자, 갑니다. 아이 귀신이든 누구든 아이고 양치좀 해라 입냄새 난다 가 가시죠 네 먼저 가세요 레이디드 버스 저... 풀를 그 꺼도 돼요?